자 이번에는 2분의 1턴을 배워보실 건데요. 2분의 1턴은 저희 탑 포즈를 했을 때 포즈발을 움직여서 포즈발 방향으로 돌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캐주얼 포즈, 캐주얼 포즈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캐주얼 포즈로 탑 포즈를 하셨을 때 오른쪽에 지금 무게중심이 있고 왼쪽이 포즈발이죠? 그러면 저희는 왼쪽으로 돌수 있습니다. 자, 스텝 한번 보여드릴게요. 탑구지 잡으시고 이쪽으로 1분의 1 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왼발, 오른발, 턴이 순서가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왼발, 오른발, 턴, 출발. 자, 반대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른발이 포즈발일때 오른발이 포즈발이면 오른쪽으로 돌수 있죠? 오른발, 왼발, 턴, 출발. 자, 연속 동작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2분의 1 턴을 알아봤고요. 2분의 1 턴은 포즈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포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왼발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돌수 있고요. 오른발이 포즈일 발땐 오른쪽으로 돌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